빨빨 로젤몬도 내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남부 터미널이고요. 오늘 마비노기 오케스트라가 열려가지고 예술의 전당으로 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여기 사람들꽉 찼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좀 약간 파란색 티가 아니라 평복으로도 입고 왔습니다. 이제 저기 예술의 전당이 다 왔거든요. 여기요. 오늘은 저는 그 이벤트를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준비해가지고 캐러반 조 찾기 패러디, 페, 캐러반 젠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리고 가자 카메라도 좀 해야 하나? 일단 가봅시다 들어가보자 아, 찾아야돼 다 마비 우죄야 나비는 아, <웃음> 지금 사람들 웅팀장님도 응 와있다 하시네 와, 사람 딱봐나 왔네 이게 얼마나 많나? 삼덕형이나 아카테마도 왔다 왔는데 이게 안 보이나? 이제 이렇게 많으시네. 이제 알아보는 사람 많네 아 지금 감기라 서로젠즈 찾았다 찾았다. <웃음> 네, 저상설했요아 누구? 누구야? <웃음> 아, 아 맞다 맞다. 아두번 갔다 아 너무 큰소리 하지마 아, 알겠습니다 짝게 짝게, 짝게, 나운드기 로젠즈, 너 내꺼야 <웃음> 감사합니다. 닉민임 예, 어디에 있어? 버드네이입니다. 아, 버드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지아세요 아, 잘, 친... 아, 죄송한데. 예, 좀... 헤아로체입니다. 네? 헤아로체입니다. 헤아로체님이세요? 헤아루치 네. 우리 친구였어? 네, 지인이에요. 네, 어, 진짜로? 네. 헤아님, 빨리 제가 외쳐요, 빨리. 싫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 저거 외쳤어요. 외쳤어. 아, 3등. 아, 아, 아, 3등. 아, 아, 아, 와, 아, 아, 감사합니다. 심정이 어떠세요? 오늘 로젠제님 만나서 정말 <웃음> 좋습니다. 아, 현물이다, 현다 아, 도트미나 아, 빨리 빨리 빨리 왜 차가 더나왔어아 안돼요! 벗어났어 빨리 하나 아, 더어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로즈몬도 내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해어자 아, 아, 자,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자 받으세요 아, <웃음> 아, 아, 감사드리고 아 이제 벗어야겠다 아 덥다 오머 왔네? 어, 아, 내가 갈라 아, 했는데 아유 미안. 미안, 미안 야 아카 야 삼박형 어딨어? 아 눈물 난다 아유 죄송합니다 사인이 안 이뻐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 아, 이 봐. 님 뭐라 했죠? 저는 윤소향이요. 윤소향 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죠 이제. 야. 윤소향 님. 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요 아, 안녕하세요. 다신 내고 싶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렇죠. 괜찮지. 끝나고 있어 아, 리 소리 소리 리 오케스트라 후기 세 문장 요약. 첫 번째, 성능이 좀 낮은 PC로 찍은 레이드 영상 장면 두 번째, 가슴을 뚫어버리는 마비노기 머리카락 모델링 세 번째, 망게임이라는 소리가 나와도 휘떨어질 듯한 업데이트 환호 소리 지금 이제 연주 다 끝나고 사람들 빠져나가는데 오늘 1대 디렉터 나크님도 오시고 있네요 아 너무 좋다 일단 자세한 건 나가서 후기를 말합시다 아, 나가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다시 말해줄래 어땠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늘 마비노기 진짜 안 죽었다는 걸 진짜 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웃음> 진짜 오늘 무슨 고기 제일 좋았어요? 오늘. 오늘. 네. 망집 끝에 걸린 달빛이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역시 하이라이트 사람다 빵지고 아, 네. 음악 어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저도 밖에서 들었는데 아, 진짜? 네저아 표를 못 구해가지고 <웃음> <비가> 왔잖아요. <웃음> 그냥 왔잖아요 로즈님 그 아니 저기 <웃음> 바, 오늘 좀 좌석 몇개 남던데 그거라도 사주시면 좋았는데 어 옆자리 비었었는데 현장 아자 아, 이제 이렇게 해서 마비는 오케스트라 끝나고 나왔는데 와 정말 놀랬어요 사람들 진짜 예상은 했는데 마비 유저도 진짜 많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다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노래보다 역시 제일 좋은 건 이제 같이 마비 유저들이랑 같이 추억을 공유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끝났고요 다음에 판타지 파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로바